리프터 김수연입니다. 저는 지금 양평에 있는 에델바움 아파트 살펴보러 나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양수역에서 내려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보이시나요? 강이에요. 강. 이렇게 강을 끼고 있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아파트는요. 공급 72제곱미터 전용 58제곱미터인 한 23평 되는 아파트입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 볼까요? 이 아파트는 양수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며 양서문화체육공원 또한 도보 5분이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부 살펴볼까요? 네 여러분 먼저 거실부터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현관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지금 본능적으로 발걸음이 창문 바깥뷰로 향하고 있습니다. <웃음> 지금 이 바깥뷰에 제 목소리가 섞이면 안될것 같아요. 와 지금 두물머리가 바로 보이고요. 지금 남한강과 북한강이 연결되는 두물머리는 대한민국에서 가봐야 할 100대 관광지 중 하나인데요. 지금 바로 앞에 또 저기 보이시는 세미원 수목원도 보이고요. 이 앞에 도보 3분 거리에 이제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지금 아트홀 쪽에 슈퍼를 두면요.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이 바깥뷰를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요쪽 아트홀 맞은편에서도 요바깥뷰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창이 전세대 정남향 배치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살도 잘 들어오겠죠 지금 거실과 주방은 일자로 쭉 되어 있어서요 공간이 더 넓어 보이죠 이게 2017년에 청약을 했을 당시에는 전용 22평 정도인데 지금 발코니가 확장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전용 23평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아트홀까지 길이 한번 재볼까요? 지금 제가 서 있는 방향에서 아트홀까지 3.26 아트홀 쪽에서 창까지 길이 한번 재볼게요. 대략적으로 4.01m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아트홀 쪽에는요. 홈 네트워크 시스템 있는데요. 지금 방범 설정도 되고요. CCTV 설정도 돼요. 그래서 세컨 하우스로 많이 이용하는 집이라서요 만약에 해외여행 가실 때도 방범 설정이 되니까 안심하고 가실 수도 있고요 지금 경비실 호출도 바로 되고요 홈 네트워크 시스템 정말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실내 온도가 22.5도예요 그리고 이 집이 여러분 외부 단열에도 정말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난방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따로 난방을 돌리지 않아도 안방 먼저 볼게요 거실과 동일한 바깥뷰죠 안방입니다 저 바깥뷰 없었으면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구조인데 바깥뷰가 그냥 옵션이네요 옵션 여긴 또 안방답게 화장실이랑 화장대가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화장대 거울 뒤에는 이렇게 수납공간도 되어 있습니다 수납공간도 신경을 잘쓴 화장대고요 화이트톤으로 되게 심플하죠? 그리고 오른쪽 안방 화장실이요. 앙증맞죠? 그래도 있을 건다 있습니다. 변기 있고 이렇게 세면대 쪽에 샤워기 있고요. 이렇게 거울은 뒤에 수납장이 있네요. 수납장의 문을 활용해서 만든 거울입니다. 크기는 다소 아담하더라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장실에서 나오면 이렇게 창 바깥뷰. 자, 이쪽 문 옆쪽까지 길이 한번 재볼게요 2.81이고요 창쪽에서 여기 벽면까지 한번 재볼게요 3.83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냉매배관이 있어요 여러분 냉매배관이 지금 안방이랑 거실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서요 따로 집 안에 실외기실이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죠 디귿자 구조의 주방이고요 되게 모던해요 지금 조명도 다 LED 조명이라고 합니다 상부장, 하부장 넉넉하고요 가스우드부터 가스레인지 쪽 한번 쭉 훑어볼게요 네. 그리고 이쪽에도 수납칸이 또 있어요 방 앞에 여러분 명절에 받는 그 스팸, 식용유 그런 선물들 있죠 여기에다 보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담근 술이라든지 이제 아일랜드 식탁까지 하부장도 잘 되어있어서요. 허트로 낭비하는 수납공간 없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냉장고를 두는 곳 냉장고를 두는 곳도 이렇게 수납공간으로 둘러싸고 있죠. 음. 그리고 옆에 이렇게 김치냉장고를 놓으면 좋을 공간입니다. 세컨하우스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요. 김치냉장고까지는 들어오지 않고 여기에 그냥 장식장을 하나 딱 마련해서 각종 술로 전시를 해놓으신다고도 해요 다른 세대에서는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실 화장실 조명 두 개로 분리되어 있고요 어, 또 거실 화장실이라고 욕조도 잘 설치되어 있고요 세면기도 반다리 세면기고요 젠다이 쪽도 대리석으로 예쁘게 시공되어 있죠 또양변기쪽 거울은 이렇게 수납장 문에다가 배치를 해놨습니다 거실 화장실도 깔끔합니다 자... 역시 창이 나있고요 이쪽 바깥편는 이제 북한강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문 옆에 이렇게 화이트톤 붙박이장이 무료 옵션이라고 합니다 옷장도 다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컨하우스로 사용을 하니까 옵션을 정말 잘 배치를 해놨어요 옆방도 똑같아요 여기는 이제 발코니가 있네요 여러분 꼭그 안에 창이 있고요 아 지금 여기에 보일러랑 세탁기를 두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대피 공간인데요 에이, 이게 대피 공간이에요 여러분 와, 이런 대피 공간은 제가 처음 봤는데요 이거를 문을 열면 어우 무거워 이렇게 어이야 이게 대피 공간 480kg까지 거뜬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작은 방에서 보는 바깥뷰입니다 바로 지금 초등학교 보이고요 도보거리에 학군이 있고요 지금 양수역 보이시죠? 제가 지금 저기 양수역에서 내려서 걸어왔거든요 도보 5분이면 충분했고요 그리고 오는 길이 강해 보이니까 마치 진짜 휴양지에 놀러 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음. 이쪽 방 역시 문 옆에 독박이 옷장이 있습니다 손님이 오면 바로 입을 꺼내고 옷 걸어놓기에 딱 좋겠죠. 바로 이쪽에 현관 입구요. 쓰리 도어로 되어 있는 신발장이고요. 아래는 행인 타입으로 자주 신는 신발들을 이쪽에다가 보관을 하시면 되고요. 뭐 신발장 열어 볼까요? 수납칸도 이 정도면 뭐 넉넉하죠? 그리고 이쪽에는 일괄소 등 가스 차단, 엘리베이터 호출 가능한 컨트롤러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동체 감지 시스템이래요. 움직임을 감지하는 시스템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은 방범에도 힘을 줬고 단열에도 힘을 줬고 조망에 가장 힘을 줬다고 할수 있죠. 은퇴 후 살고 싶은 지역 3위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살집채널과 함께 양평에 있는 에델바움 아파트 공급 72제곱미터 전용 58제곱미터 살펴봤습니다. 방 3개에 화장실 2개 구조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뿅